안녕하세요 심쿡입니다! 요즘 제가 베이킹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베이킹에서 가장 많이 쓰는 재료 중에 하나가 버터! 요리에서도 버터를 많이 쓰는데 이제 제가 홈메이드 버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홈메이드 버터라고 하면은 뭐 복잡하고 어렵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엄청 간단하게 짠! 짠! 이딱두 가지로만 버터를 만들 수 있대요 페트병과 생크림 과연 이두 가지 재료로 버터를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지금 만들어보겠습니다! 생크림인데요! 휘핑크림 말고 생크림이 더 좋대요! 그리고 생크림도 식물성보다 동물성이 더 맛있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인터넷 시켰는데 이거는 지금 식물성이네요 먼저 페트병에한 3분의 1 정도! 반절은 절반은 넘어가면 안 되고요 절반 이상... 아니 절반 이하! 3분의 1에서 3분의 1 조금 넘게 일단 뚜껑을 닫고 얘를 사정없이 흔들어줘야 돼요 아니, 아 맞다 이게 위, 아래로 흔드는 게 아니라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흔들어주는 거래요 이거를 계들어 주는데 이게 빠르면 1분이라고 나와있는데 1분에는 도저히 안될 것 같고 최대 10분까지 해줘야 된대요 이게 그니까 러 어느정도 되면은 우리가 보통 먹는 생크림? 그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 정도가 되는게 아니라 거기서 더! 더 계속 계속 휘핑해주면은 이제 리코타 치즈 만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고 어... 그것처럼 이제 우유처럼 약간 맑은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건더기가 이제 버터가 나오는 건데 거기서 나오는 그 우유 같은 거는 버터밀크 그 흔히 그그 나라따따따 그 햄버거 집에서 그때 한 일, 1년 전에 신제품 나올 때뭐 버터밀크로 튀겼다 막 이랬잖아요 그그 그 버터밀크입니다 네. 최근에 그 햄버거집을 또 먹으러 갔어요 어, 왜냐면 옛날에 알바를 했으니까 그래도 정도 있고 아니 그 지점에 간건 아니고 그래도 그 따라따따따 그 다른 지점에 가서 먹었는데 실망했어요 원래 그 거기 햄버거집은 좋았던 게 엑스트라.. 엑스트라? 라고 이제 소스, 야채는 이제 많이 추가해달라고는 무료로 추가해 주는데 그게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먹고 아 옆에 버거킹 갈 거야. <웃음> 엄마 휘핑기 지금 딱빵 찍어 먹으면 맛있어. 맛있어. 맛있을딱 맛있을 농도가 됐어요. 뭐야? 이렇게 많아졌지? 이거 농도로 할까요? <웃음>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하면 될것 같은데 마술 조금만 더하면 고도가 될것 같긴 한데 일단 치고 올게요 그냥 이렇게 홈메이드 버터를 집에서도 만들 수 있다! 라는 그런, 어, 것만 알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목소리> 제가 막 멋있게 딱 성공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했어 <웃음> 여러분들은 만약에 휘핑기가 있으시다면 좋은 휘핑기겠죠? 저는 안 좋아서 이게 오래 한, 한 5, 6분 쓰면은 이게 뜨거워지면서 얘가 말을 안 들어요. <목소리> 보셨죠? 말을 안들어요 그니까 러 여러분들은 꼭 좋은 일 p k 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냥 웃어가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그냥 영상 한번 보시고 그냥 웃고 그냥 지나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제가 원래 이렇게 요리를 완전히 못하는 건아니고요제 채널 들어가보시면은 제가 요리한 거다 나와있으니까 어, 제 채널에는 유익한 요리가 많아요. 이번 거 그냥 웃어가는 걸로 여러분 알겠죠? <웃음> 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즐기게 만든 요리! 오늘은 실패했지만 다른 거다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 <웃음>